그스이름을적어두었을때 너는 아웃이었다. 빨간 펜이랑 파란 펜이 어떻게 생겼지? 너무 찾기가 어렵다. 아, 끝났어요? 오, 빠르네 노래 끝나기 전까지 대스노트사나더 적는 것 같아요 안 나와 <웃음> 아, 나도 쓸래요 내가 12였는데 나 1로 만들었어? 태현이 됐어? 이거로더 마이너스까지 가겠는데? 야, 수빈이 10이래 아니, 어떻게 10에서 3까지 내려가냐고 너무하네 알려주시죠 지금 몇 개씩 갖고 있는지 알아요? 저는, 저는 알고 있어요 다섯 개? 제 몰라요 <웃음> 5개? 5개. 등 됐어? 이등에서라운드 <웃음> 이제 시작할 건데요 라운드는라운드 있었던 빨간 을숨겨놓 아, 너무 무서운데? 네. 근데 빨간 펜 많으니까 이번에 골고루 적힐 것 같은데. 음. 아저 궁금한 거 있어요. 일라운드에서 이기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일라운드 때더 좋. 일라운드 좋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 축한다요? <웃음> 아 근데 <웃음> 그만큼 또 죽을 확률이 높아지지? 그렇죠. 어. 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웃음> 피디님 렛츠 기릿! Get it! Let's Get i Get <웃음> 없는데 여기 없나? 야야 야, 가라고. 아니 페이크야? 아니야 진짜 진텐. 어 깜짝이야. 와 이거 와 여다 숨겨네 와. 어 찾기가 힘든 거 같아. 어떻게? 어, 뭐야? 좀 해도 돼요? 저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닝아 형, 어? 너랑 나라 꼴등이잖아 동맹할래? 그럴까? 어, 나 진짜 동맹이 좀 필요해 어차피 1등을 해야 되는 건데 아, 지금 1등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범경이 내려와도 연준 형이나 수빈 형이 1등이잖아 그치. 하면 뭐가 좋아요? 여기에 혜택도 있고, 빵도 있고. 하면 저희도 뽑는 건가요? 아, <웃음> 어. 아, <참>. 갖고 <웃음> 싶은 거 있어? 있어요? 어. 어떤 걸 양도하는지 죠 이름을 하나 양도하는 거죠. 해연 씨. 그럼 해연 씨는 세 개. 정 끝난 거죠. 안녕. 이게 예, 그런 게 있어요. 멤버들이 이미 급하게 하고 있잖아요. 전 천천히 가면서 남은 거를 주워 먹읍니다. 이 파란색 펜은 의미가 없다 했나? 그래도 이것도 다 수고 하셔야 될 텐데. 자 설명을 할 동안 분명히 펜을 숨기셨겠죠? 그러면 어떻게 다저 아까처럼 붙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도망가기 바빠요. 봐요, 이런데 그냥 던져놓고 가신다니까. 설명할 동안 이거 숨길 시간이 많이 없어. 아, 이거 또 던져놓고 가셨죠? 던져놓고 어디로 가셨겠어요? 어디로 가셨겠어요? 일로 가셨겠지. 자, 감독님, 여기 왜찍고 계셨죠? 펜트 때문에. 이 오, 생각보다 많이 없네. 아니면 다 가져간 거 아니야? 제발 나, 와라제오케오네어오오이오이못 예. 어하... 사졌... 찾았어요? 어? 나 지금 한케이 오케이. 어케이이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제 여섯 개케이 오케이. 설마 방금 든 건가? 아, 공기가 너무 좋네 아, 연준이 형어 아, 파란 펜 선물 슈닝아 네? 공기 너무 맑지 않아? 그러니까요, 너무 상쾌해 아, 여기 위에 있긴 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아아 아, 너무 좋다 저는 지우개를 얻는 걸로 목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제 이름을 좀 적고 그 노트를 나중에 지우는 그런 방법인데 그번 지우개를 얻을 수 있어야지 맞마 잠깐 끊어놓으신 거 같은데 그래요 열어주세요 아, 지금 계속 쓴 거일까요? <웃음> 아! 왜? 거짓말, 거짓말. 음. 음. 저한 번도 안 썼죠? 아안쓸 어, 거야 도발하면 안돼 위험해 아, 저 자꾸 쓰자가져가세요막 이렇게 채씨 <웃음> 옷까지 썼는데 막 가져가요 안 되겠어 여기 있어 본다 빨리 펴시죠 펴시죠 빨리 펴주세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아, 저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하자. 저, 저도요. 아, 네! 너 그럼 네개 네 되는 거 아니야? 두개두개 얻는 거, 두 개에서 4개 네 얻는 거 아니야? 꽝 됐으면 붙여 주시죠. 저도 섞어 주세요 한 번. 아, 중간 때 양도 양도. 그래서 제 이름을 좀 줄이고 싶어 갖고 양도나 꽝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꽝 왔어요. 저한번더 뽑아 줄게. 요두 배만 안나왔으면 좋겠다. 저연준 형한테 양도할게요 저몇개요 그러면? 어, 연준 씨 집에서 동해진 믿음에 하나 플러스 좀주세오 폐는 좀 찾았어요? 누구 죽일래? 열한 <웃음> 개 <웃음> <너랑 오케이. 웃음> <웃음> 하나 하나도 빠진 게 없어, 다 있어 나는 일단 수빈 형은 1등 하면 안된다 생각해 <웃음> 수빈 형은 피니이가 <웃음> 죽이기로 했어 그래 저도 방금 수빈형 쓰고 있어요 어, <웃음> 그냥 마이너스까지 만들어 버려, 수빈형 아, 만... 그럴까? 아, 나락으로 <웃음> 네, 떨어뜨려 저는 형공격하게저형 네, 공격하지 않을게 약속, 같이 아니, 제, 해. 해 그럼 제가, 나도 공부하 제가 1등이 돼도 벌칙은 형한테 안 주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난 음, 너한테 음, 협조한다 어머, 음, 음, 어머, 음, 또 가만히 있었는데 음, 1등이네? 음, 야, 여기가 승강장이에요? 어? 여기가 943이야 도전해봐 도전! 무제한이래, 이거 저주세요 너도 골라봐 하겠습니다 두개얻었어어 아, 이거. 거예요? 아, 이 <웃음> 아, 이 이거. 아, 이 아, 그거거야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한개얻거거 아니야? 두개 얻는 거한번 더요 못 들었어요 거규거 어, 뭐야, 이거. 준거 이거. 이거. 아까 범규 형 그게 찾은 거못 봤어요? 망죽이야? 아니, 범규 형 지금 팬이 이만큼 잡고 있는데 그다망하는 아, 그래? 거야 아, 그래? 뭐야, <웃음> 나... 내가 꼴찌야? 괜찮아, 범규가 제일 먼저 죽을 거 같아 일단 우리는 범규를 제일 먼저 죽여야 되는게 범규의 펜이 너무 많아 아니, 난 범규 형 죽이지 않을 거야 <웃음> 연준이 형, 잘 들었어요? 자한테 <웃음> 아, 빨간 펜1두개가 있는데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 <웃음> 12개만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사람이 많으면 어쨌든 제일 많은 사람이 죽어요 왜냐 저를 굳이 아웃시킬 아우, 아웃 이유가 없거든요 굳이 본인이 손해를 봐가면서도 나를 아웃시킬 그건 없거든요 두 배... 저 이름 두개 걸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꽝 걸리면 마이너스예요? 알아요 이름 두개 걸게요 그럼. 형은 계속 중이냐고 yeah. 연계까지 갈줄 몰랐어 이름 두개 걸고 두개 응. 벗으면 네개되는 거죠 그 다른 멤버에게 양도래요 봐 하지 마봐, 아직 견디리지 마봐 아, <웃음> 아, 저 아직 안 했어요 아, 아, 아직 안 했어요, 저 다른 멤버에게 양도요 아, 지금 뽑을게요, 저 이해할게요 와. <웃음> 그러면 누구한테 줄 거예요? 어? <웃음> 아, 나뭘 줘? 양도 아 갖고 았자아 그러면은 두개 주고 네 개를 얻을게요 그러세요 와, 그러면은 오. 양도를 양도를 누구를 해주세요? 휴닝이, 휴닝이 휴닝이? 휴닝이요 휴닝이 지금 한 개였나? 한 개였나, 한 개였나 넌몇개인데난 그래도 다섯 개 아, 그럼 휴닝이한테 양도하고 제가 두배를 얻으면은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네요 그럼 제가 이거 꼴따로? 제가 지금 1이잖아요 마이너스 1까지만 만들겠어 그럼 멤버들이 안심하고 다른 사람 공격하겠죠 에이 너무해요 <웃음> 아 써도 돼요? <웃음> 여기까지 이 노래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웃음> 그럼 <웃음> 네? 지우개예요. 아 지우개예요? 뛰워다닐 필요가 없다니깐요 모양 지우개 어디 있을까, 모양 지우개 음? 원래 블루화만 있지 않나요? 음.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처음인 거 같은데 어, 주우개 있나 보다 아의왕입니다다왕가습니다 음. 음. 아, 이걸 찾아야겠네 제가 몇개걸수 있는 거예요? 몇 개까지 걸수 있어요? 저희 지몇 개, 나일는 다섯 개 있지 몰라, 나 다섯 개저 마술사라니까요 어? <웃음> 그럼 다섯 개에서 두배 얻은 지금 열다섯 개 되는 거예요? 연주이 뭐라고요? 네, 네? 네? 나못 들었어 뭐라고요? <웃음> 지우개가 원래 어디서 나오죠? 뭘로 되어 있죠? 그건 잘 모르죠 <웃음> 뭐, 뭐라고? <웃음> 아까 지우개 밑이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어요 나못 들었는데 원래 고무로 만드는 건가 고무를 나무로 만드는 건데 내가 너무 깊게 해석했나? 아니야, 아, 여기 있을 것 같아 카메라에 렉 돌아가는 건가? 렉 돌아가는 거네 같이 찾으실래요? 여기 좀 봐, 찾 쉬저 마이너스 6된거 같은데 지옥에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 아 저기 있다 실리쪽로 왔다 아 수빈이 찾을 거 같은데 아나 이거 찾아을때 의미가 없는데. 수미야 찾았어? 네? 없지? 지우개요 어. 아니요. 찾았어? 아니요. <웃음> 안 찾았어요. <웃음> 아 왜이래요? 안 찾았어요. 아 왜? 이래? 어디 있어? 봐봐. 아, 없다니까요. 아, 없어요. 있 없다고요. 아 왜? 이래? 너 어디 냐 아, 없어요. 네. 없어요. 아니, 저 저건 자는데 아닌가봐요. <웃음> 아 없다. 아, 찾았다. 아니, 나 없어. 지우개 나... 그냥 포기해야겠다 아, 찾은 거 같은데 아, 찾은 거 같아요 나 나무는 맞는 거 같은데 찾으신 분 있대요? 아, 내가 보면 최수빈 찾았어야 돼 수빈이 찾은 거 같은데, 지우개 어디서?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지우개 찾았어요? 아니 찾았어. 야, 아, 나 찾았어. 저, 저희. 나 아, 없다니까. 수인 형 이름을 남, 어디서 어디서 찾았어요? 아, 아, 아, 나 없어. 형이 찾았다면, 형이 찾았다면 어디서 찾았을 아, 것 같아요? 나 없어. 아, 왜 그래? 나 없다고요. 아, 왜 그래 진짜. 형이 찾았다면 어디서 찾을것 같아요? 없어요. 아, 나 없다니까. 야, 여기 줄게 있다. 아, 없다고. 야, 아니 없다니까. 왜이래 진짜. 아, 제 주머니에 줄게 있어. 야, 줄게다 야, 잡아. 줄게 있어. 아, 애 저 지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한번봐 볼게요 야, 최수빈 지우기 있어, 최수빈 지우기 있어 야, 나눠서 적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방하면안 돼요 지금 채원교가 1등이잖아요 난 나눠서 널 적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 6, 최수빈 있어갖고 저 여기다 쓸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여기다가 더 쓰죠 그러면 은다쳐어주네 아, 아, 골고루 써야지 그럼 저쪽에다가. 쓰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자.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내가, 지금... 내가 저기다 야, 쓸게. <웃음> 나 이쪽에다. 양쪽에다. 이형 일등하는 <웃음> 골못 봐요. 저 마이너스 육이에요 지금. 나 지금 마이너스 육이라고. 나 지금 마이너스라고. 그럼 마이너스 더 해줄게 형이. <웃음> 지금 연준 형이랑 범규가 일등이라고. 범규 주게. 슈닝왜 갑자기 맞았지 <웃음> 야, 태연이를 줘야 돼나몇칠 해? 형, 마이너스 죠 야, 들었지? 야. 얘 17이고 나 마이너스 6이라고 <웃음> 아이고 나 마이너스 6이라고 얘 17이래, 17저기 계속 두 배씩 늘어나는 거야? 아, 네가 건거에 응. 야, 너 어차피 가망 없으니까 걸어봐, 현닝아 너는 솔직히 아, 너 진짜 가망 없잖아 꽝 아, 나오나 마나 랑라 오, 저요? 맞아, 우리가 설계해서 적었거든 여기 좀나와 전체 다 걸고 해봐 너몇인데 여섯 개래 휴닝이 걸고 해 여섯 해봐. 개 걸고 안 나오면 양도하는 쪽으로 갈게요 요! 그럼... 아홉 인가 아니지, 여섯 개에서 여섯 개더 얻는 거니까 열두개 아, 열두 개예요? 아, 열 대가 아닌데? 아, 적어야겠다, 아, 야 여기가 되게 좋은 곳이구나 언제 열어요? 어 열었다. 강태환. 일단 연준형 못 올라가겠지. 네, 연준. 지금 연준형. 야, 페인트 맞네. 야, 야. 페인트 맞는다고. 아, 저 지금 저 얼굴을 잡고 골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비교 대상도 없어서 아. 적고 있잖아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개 걸고 이배 뽑으면 12개 얻어요 아이이제 이거. 이거. 이거. 이 나는 충분히 있는데 성공했어 몇 개? 14개 이거. 이 지 휴닝이 몇 개라고? 휴닝이 1 2 개. 휴닝이가 방금 성공했어요. 너는 몇, 몇 개야? 저도 지금 좀 많아졌어요. 아까 성공 성공했어요. 그러면은 휴닝이로 <웃음> 가세요. <가자>. 아 <웃음> 다 걸고 할게요. 오. 아! 잠시만. 꽝아아 나왔어. 몇개 걸었는데? 몇개 걸었는데? 다섯 뭐 개. 다섯 개. 뭐걸됐어요봐봐요꽝 걸. 다섯 뭐, 뭐개 걸었는데 꽝 걸렸네. 꽝 손이네. 제 이름 아, 아, 아예 없어요. d y o u 양 g y 나, u n g young, y o 오케이. young, young, young, y o 수 있잖아요. 저 n g 개죠. 두개 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oung, y o 저, 16개죠, 한번 g y o u n 두개 걸고 양도 파이 나올 파이 파이 때까지 y o u n 두개 걸겠습니다, 열여섯 개죠? 오케이, 두연주이한테 양보할게요 양보할게요, 어, 할게요 그럼 저 열네 개죠? 저두개다 갈게요 이거요 네 개요? 네개 맞아요? 네개에서한번더 갈게요 네개다 갈게요 오. 오 재밌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 갈게요, 그냥 이 상태로 끝 나, 나 그냥 넘겨도 될거 같은데 아, 유혹하네 <웃음> 저두개 걸겠습니다 어차피 원래 12개였으니까 아니, 나한번더 해볼까요? 두개 연준이 형한테 양도할게요 여섯 개? 네, 형 여섯 개예요 두개 걸어볼게요 어? 왜? <웃음> 뭐야, 이렇게 빨리? <웃음> 한 단도 못 적었는데 너네, 너네 둘다 적었어? 아, 나 아직 펜이 13개가 남았어. 어, 저 이거 한번 기록 봐봐도 돼요? 네. 왜요? 어, 이거 지게 가진 사람 봐도 된다 했단 말이에요. 형, 제가 봤거든요? 어. 저기가 그냥 최수빈이에요. 맞아, 저기 최수빈 누가 오연적 적어놨던데? 아니, 나 저거 괜히 저기다, 저거다가. 피디님이 희망이에요. 내집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하지 말라고요. <웃음> 진짜 너무해요. <너브예요. 웃음> 저몇 개죠 지금 6 개죠. 와! <웃음> 와이형두명 걸렸어. <웃음> 몇개 걸었어? 지금 지금 몇 개요? 몇개 몇몇 걸었는데요 몇개이 형? 6개 걸었어요. <웃음> 오 대박이다 몇 개예요, 형? <웃음> 이형 지금 여섯 개걸갖고1 2개 됐어. 오 나랑 똑같이 됐어. <웃음> 아난 뭐야? 아니 슈니크, 슈니크. 강태현 나봤때 가만 없고. 어저 자리야. 아, <웃음> <웃음> 선생님, 자 이만 <2만> 으읍돼요2만한 <웃음> 번만요. 한 번만 주세요. 안 될까요? 그만 아, 안 돼, 안돼몇개 걸었어? 몰라, 나 지금 마이너스라 걸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럼 일단 한세개 걸어봐도 돼요? 세개 걸게요 내가 할건 아닌데 보는 게 너무 재밌어 <목소리> 저... 최현진 줄게요 아니, 아니 나 하셨는데 이건 지금 저한테 좋은 게아니잖아 네? 막판에 이거 다쓸 거잖아요, 어차피 하규17 12, 19 태연 몇이라고, 태연? 태연 1위요 너왜 1위야? 나왜 1위야? 야, 승강장이 짱이네 재영이다, 네거 뺏어간다 뺏는 게 있어? 몰라 그런 거같 뺏는, 뭐? 뺏는 거 없는 거 뺏는 거 없는데? 내가 어떻게 1위지? 20개 걸게요 쟤가 어떻게 1이죠나 <웃음> 어떻게 1위야? 형, 걱정이야 저기거 할게 꽝, 꽝, 꽝, 꽝몇개 남은 거, 몇 개였는데? 스무 뭐. 개 걸었어 몇 갠데? 스무 개가 있어요? 잠깐만. 그럼 몇개나 지금 한... 저 10개 되나, 그럼 지금? 일단... 1개 더 해보고 저가 방송해 드릴게요 한 10개 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야, 이 형이 저기요 이제 우리 분량을 왜좀 쓰는 거 어떨까? 근데 이거, 이거는 지우개로 지워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 어차피 제한 마이너스 30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 예, 네, 거기서 네배 올린 거라, 아, 2배 올린 거라 다들 써야죠. 빨간 펜이 몇개 없으시네요 네개밖에없으시요 야, 이제 펜좀 쓰자 그러니까 그래? 쓰고 싶을 노래를 찌끔찌끔 틀잖아요, 아까부터 아, 그러니까. <웃음> 너무 금방 <진짜? 군반> 끊기던데? 제가 <웃음> 아까 10개 걸어서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거 된 거죠, 플러스 된 거에서 지금 된 거죠 <웃음> 다, 다, 다, 다, 다, 아니 어떻게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난 연준이 형, 광경이랑먼만 적었어 몇 개까지 볼수 있어요? 번, 아까 시켜봤는데, 저도 20개 난 너한테 다 갈게, 수빈아 어, 저 지우개 있는데 걸어봐요 어 잠깐만, 아니다, 오케이 그만 저거? 나체널 적고 있어 근데 <웃음> 적었잖아 다 추천해 줘. 아, 씨나 이런 거못 하는데. 추천해 줘. 진짜 너의 책임은 없어. 가장 자리. 오케이. <웃음> <오>! <웃음> 이미 끝난 거죠. 아, 나도 한번 해 볼까? 몇개게하지씩 최대 20개를 걸수 있지. 20개를 걸수 있어. 자. 에 여러분 구경하시 오키 오키. 지금 마이너스인 사람이 있나? 네. 수빈이 어야 아니야 수빈형 플러스예요. 수빈 형. 수빈 있어요. 지금 아까 그개 성공했어요. 어, 열 개요. 꽝. 어. 어. <웃음> 지금 누구 있지 너몇 개네? 저한 개. 너는? 저는 여 개. 아, 그럼 아, 태한태이 하나. 한... 한... 태어난... 네. 네. 아 수빈이 네. 야돼 수빈이 죽여야 돼. 끝난 거죠?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그럼 수민이 나눠서 죽여야 된다이운 우리 습니다서는가능 모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까지끝났어떻게 생겼어요? 쓸필 없지 않는데 오, 오, 와, 아니, 진짜 망지우개처네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그 신발 아니, 신발이래, 양말 안에 아, 아까 형 보던 거? 어, 내가 오. 뭔가 여기 있을 것 같다고 넣어놓은 곳에 있었어 와, 소름 돋아 뭔가 이런 게있어 진짜 게 지우개야? 응 심지어 몇번 썼, 썼네? 자, 왕네지실 건가요? 네전화 얘기해 드릴게요 통부터 알려주시면 돼요 네. 와우. 번개 씨 아홉 개. 와 번개가 어? 4 등까지 갔네? 할만해 할만해. 오. 열 개. 오, 오, 오 할만해.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 해양 씨 마흔 세 개. 아 낯선 게 지어졌구나. 마흔 세 개. 오. 야. <웃음> 압도적이네. 아나 저거 줄 거야. 건경이 열개 양도할 때 얘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4십개 가지고 있어. 었 <웃음> <와. 웃음> 근데 내가 너한테 열 개는 <웃음> 네. 거야 <웃음> 아, 소갱만 그런 거. 이거. 근데 아 1등이 나머지 4명한테 벌칙 주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네. 야. <웃음> 아 그런 거 어때? 그런 거 어때? 김수 한명 혼자 다 먹게. 음, 야, 그런 거 얼마나 어때? 고통스럽겠어 수빈이 형 경보로 특톡하죠. <웃음> <쑥쑥하죠. 웃음> 좋아. <웃음> 야, <웃음> 너무 좋다. 수빈이. <웃음> 아, 이거는 저는 차배 생각하겠습니다. <웃음> 아, 근데 저 궁금한 점. 제 이름 적은 사람 누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는 편이 없었어 저 근데 태연이 동맹 이후로 한 번도 안 줬어 야, 너도 태연이 동맹 이야네 야, 너도? 네. 야, 나도 <웃음> 한 번도 안 줬어 네, 당을지마 있지 이게 편을 많이 만들어야 는 거. 고 편옥되지 말라 네, 참열심 다음에 생각나면 어. 쓰겠습니다 그럼 일등한 태연이가 마무리할들요 네. 그래. 다음에 또 만나요 투두. <든드> 유튜브스포츠 e 대전 정말 엄청난 게임 구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에이. 오늘은 특별히 선수라고 저희가 지칭을 한번 해보죠. 야, 야, 네 여기 빨개졌어. 런포 폰도 다나 이렇게 못 살아! 와, 진짜 긴장감이 있어. 뭐1대 가도 거뜬하지 않을까.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음성 성성